들 먹고 싶은 거 4개를 샀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우류랑 불가리스 그냥 있는 재고가 있는 걸로 골랐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거를 여기 요거트 메이커에다가 넣고 요거트를 만들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게 지금 1000ml가 들어가 있잖아요 1000ml에서 이 불가리스만큼 불가리스가 150ml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00ml에서 150ml만큼 덜어내고 이 불가리스를 우유에 다 넣은 다음에 요거트 메이커에 넣고 한 9시간 동안 방치해두면 요거트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유청을 분리를 해서 그릭요거트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만큼 덜어놓고, 얘를 한 손으로 흔들어서 제대로 흔들 수가 없네. 이 요거트 메이커는 용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그냥 우유통 통째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타이머나 뭐 이런 게 특별하게 없어서 이거를 넣어놓고선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뭐 9시간 맞춰놓고 그다음에 코드를 뽑아야지 이게 기계가 작동을 멈춥니다 이제 여덟 시간 뒤에 이 친구를 꺼내줄게요 음, 어깨선이 올라갔다. 음. 키가 진짜 음. 어떡해. 또 지금 밥 먹고 집에 올라와가지고 집에 올라왔던다 <웃음> 지금 밥 먹고 방에 올라와서 영상 편집, 렌더링 해놓은 거 이거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 걸어놓고 지금 제가 저의 전 직장 동료가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첫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이 너무 짧잖아 첫 댓글 남겨주겠어 많이도 먹는다 이게 갑자기 끝나는 이 영상 뭐야 복장이 너무 불량한데? 좀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속이 더블카지만 운동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싫 오늘은 무슨 운동을 해볼까 오랜만에 겨살, 팔살, 등살, 올킬 영상 이거 보면서 운동을 해볼게요 이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운동 아니고 스트레칭까지 포함해서 16분짜리 운동이에요. 이거를 프캐스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t v 하세요티에나해서 보면서 해볼게요. 세 번만 더 할게요. 반죽좀 빼볼까요? 머리 위로 손 올리고 겨드랑이에 공을 껴줍니다. 팔 내린 상태에서 90도 굽혔다가 제자리로 반복할게요. 어깨힘 빼고 최대한 가볍게 올린 상태에서 배에 힘 주고 팔만 앞 뒤로 왔다 갔다 찍어주세요. 오프 오프 굿모닝 자다 일어나서 어젯밤에 실패한 그릭요거트를 만들러 갑니다 이렇게 걸음채랑 볼 하나랑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천을 준비를 했습니다 6시간에서 9시간정도 하라고 했는데 더 오래해서 거의 한 16시간 정도 요거트 메이커에 나오는 요거트 냄비를 가져왔어요 오 좋다 이렇게 무거운 휘슬러 냄비로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로 약간 서늘한 곳에서 물기를 쫙 빼주면 그릭 요거트 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재택근무 칼퇴를 하자마자 차 내부 청소를 하러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서 해지기 전에 빨랑 청소를 해보려고 해요. 가봅시다. 왜? 아 내가 오빠 책을, 영상 책을 사진참을 꺼냈거든. 왜? 뭐라고? 왜 봐? 아니 그냥 본이라고. 결혼 앨범? 어. 나 지금 차 청소하라고 할 건데? 어이 사진들이 는차 엄청나게 더러운 상태인데 일단은 이걸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걸레를 빨아왔는데 이걸로 갔다가 먼지 닦고 빨리 먼지부터 빨아들이도록 할게요 내부 세차한다는 게 진짜 도대체 언제적인데 아직까지도 안 했는지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 진짜 되게 이상한 노즐이 있어갖고 이런 거를 끼워가지고 해볼게요. 흐느적거려서 보이는데 이 노즐이? 괜찮아요. 완전히 세진 않지만 만족스러운. 공부의 상태입니다 아까 그 얘기해서 엄청 많이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완전 슈퍼파워 초강력 청소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하면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을만한 정도의 세기는 되네요. 하, 개운하다. 여기가 이거를 이제 청소기로 자주자주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방이 돼버렸어요. 잘 시간이 됐는데 지금 영상 편집하라고 느 퇴근하고 운동을 못했네요. 하지만 잘 시간이라서 자야 됩니다. 어떡하지? 일단 좀 씻어야겠다. 실내 세차하고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음. 일인데 long okay. one 아, 어깨 진짜 미쳤다. 병원에 가야 될것 같은데. 요즘에 어깨가 안 좋은 게 진짜 고민이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에 차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출근을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출근하네요. 지금 여기 골프연습장 주차장이고요. 이제 회사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원래 회사 제가 출근하는 날은 아닌데 원래 제가 월요일날 교대 근무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월요일날 회사 방역한다고 아니나 주말에 회사 방역하고 뭐 이러느라고 월요일날 회사에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를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오늘 회사에 갑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회사에 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골프 연습 한 30분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제 회사로 갑니다 출발해볼까요? 지금 시작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아. 지금 저는 예전에 비공개로 돌려놨던 영상들을 좀씩 공개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때 유튜버를 다 비공개로 해놨었잖아요. 그때는 유튜버를 안 해야지 약간 그런 인생의 슬럼프식이 었었는데 다시 좀 공개로 바꿔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또 약간 좀 유튜브를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예전 영상들이 좀 후져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에 더 비공개로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영상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서 굳이 비용개로 해놓을 필요가 또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지금보다 그때 영상이 더 나아 절망스럽 20분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거의 다 와가요 퇴근길이고 역시나 금요일 퇴근길이라서 차가 많이 많이 막히네요 오늘 점심시간에 팀장님이랑 음, 바싹 불고기를 먹었어요 점심시간에 팀장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저희 회사에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그 확진자에 대한 2차감염자가 안 나와서 약간 회사 사람들이 다들 조심하고 약간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미 2월 말부터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던 중이었어서 재택근무를 하던 기간 중에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확진자가 된 거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 근처 건물에서또 오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근처 일대가 약간 지금 다들 공포에 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회사 근처에서 계속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공 걱정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아, 너무 피곤해서 행사를 수어라고 아, 아무튼 회사 나가니까 그나마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확실히 좀 처지고 답답해가지고 집중이 잘안 돼요 그래도 사무실 나가 있으니까 좀 쾌적한 느낌 쾌적한 느낌이에요 촬영을 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내일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갈 건지 내일 가져갈 장비를 챙기려고 합니다. 내일 네, 일단 사진은이 카메라로 찍을 거예요. 캐논 200D 마크2 제품이고요. 렌즈는 이 캐논 EF 렌즈 50mm 렌즈를 쓸 겁니다. 캐논 EF 렌즈 50mm 렌즈 쓸 건데요. 어, 200D가 크롭 바디여가지고 풀프레임 썼을 때랑 달리 이게 잘리는 현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쓸때 조금 더좀 뒤로 가서 뒤로 이동을 해서 찍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50mm 렌즈가 확실히 아웃포커싱이랑 이런 게 굉장히 예쁘게 돼서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발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일단 이 렌즈를 가져가서 인물 사진을 좀 찍어볼 예정이고요 광각 촬영을 위해서 제가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찍을 때랑 그냥 일반 브이로그 찍을 때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렌즈인 EF-S 10에서 18mm 렌즈 줌 렌즈 요거를 가져갈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가까이서 찍어도 굉장히 멀리서 찍은 것처럼 광각으로 찍혀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애용하는 렌즈인데요. 다만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휴대성이 조금 좋진 않죠, 아무래도. 착용을 했을 때, 끼웠을 때는 아무래도 부피가 좀 커서 요만해지기 때문에 핸드폰이 오만하다고 치면은 어, 핸드폰이랑 비해할 건좀 아니지만 좀이 정도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셀피로 브이로그를 찍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일상생활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하죠? 이게 빅시아 미니인데요 이 정도는 테이블에 놓고 찍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사이즈지만 이 정도는 좀 크긴 하잖아요? 아무튼 정말 훌륭한 퀄리티와 약간의 왜곡이 얼굴이 살짝 예뻐 보이는 그런 렌즈지만 사이즈가 좀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아무튼 내일 사진 찍을 때 약간 풍경샷 찍을 때는 이렇게 좀 넓게 보이는 샷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렌즈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심플하게 이거 두 개만 가져가려고요. 이 렌즈랑 이 렌즈. 그래도 괜찮겠죠? 저의 전자산 렌즈가 이게 이게 저의 총 렌즈거든요? 탈탈 털었다 <웃음> 제가 갖고 있는 총 렌즈가 하나 둘셋네개인데 많다 이거는 완전 기본 번들 렌즈죠 EF-S 18 18-55mm 렌즈고 이거는 진짜 완전 완전 기본 렌즈 기본 렌즈고, 이거는 살짝 비싼 돈을 주고 산 10에서 18. 이거 약간 광각 렌즈고, 얘가 제일 뚱뚱하고 커요. 그렇고, 이거, 이거는 50mm. 사람 눈과 가장 가깝다는 그 여친 렌즈로 유명한 약간 고로한 렌즈인데, 제 바디가 크롭 바디여가지고, 살짝 빛을 못 바라는 그런 렌즈고 이건 팬케인 렌즈로 유명한 완전 가까이 있는 카페에서 찍거나 뭐 조그만한 사물 가까이서 찍을 때 찍는 24mm 렌즈예요. 근데 내일은 일단 바깥에서 사진을 찍을 거니까 좀 뒤로 가야겠다. 바깥에서 사진 찍을 거니까 일단은 얘는 필요가 없고요. 얘는 안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얘는 풍경 찍을 거니까 멀리 찍는 게자 필요할 수도 있어서 가져가고 얘는 뭐중간인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얘는 인물샷 찍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란 그래서 얘세개 이렇게 챙길게요 내일은 사진에 좀 집중을 할 거라서 영상은 좀 제대로 안 찍을.. <웃음> 제대로라 하긴 뭐하지만 영상은 그렇게 집중해서 찍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이 조그만한 오즈모 포켓으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오즈모 포켓이 아무래도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다 보니 이 보조 배터리를 챙겨서 갈 겁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휴대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 제가 생일 선물로 아버지한테 무려 받은 오즈모 포켓 확장 로드인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야외 여행을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이거를 받은 뒤로 이거 내일은 한번 써보려고요 내일은 아무래도 좀 공원에 가서 찍을 거니까 움직이면서 쓸 일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셀피 스틱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오즈모 포켓으로 해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오즈모 포켓에서 그 소니 S 로그처럼 색감을 뿌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나중에 색 보정을 하기 요요... 유용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 모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폰 앱을 제가 하나 다운을 받았거든요 어, 모먼트라는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먼트라는 앱을 받으면 은 이렇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게 디폴트 모드가 일본, 일반적으로 본일 아이폰 촬영할 때 색감이고 여기서 플랫하게 하면 약간 색감이 뿌옇게 빠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로그로 누르면 은더 뿌옇게 색깔이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나중에 색감을 편집을 할때더 용이하게끔 아이폰 동영상을 찍을 수가 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앱을 다운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은이 오즈모, 오즈모 포켓에서도 이런 플랫한 색감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약간 통일성 있게 이 아이폰과 오즈모 포켓으로 둘다 플랫한 색감으로 뿌옇게 찍은 다음에 비슷한 색감 보정을 해서 한번 브이로그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촬영하니까 이니스프리 리얼 스케이즈 마스크 블랙페리 그냥 냉장고에 있길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마라탕면? 네. <웃음> 많이 매워? 괜찮아. 어 아, 일단 첫 번째 규칙은 무조건 삼각대를 놓고 찍는 거야. 들고 다니면 찍지 않고. 그리고. 두번째 뭐였더라? 두번째 같은 장면 여러 번 찍는거랑 다른거는 다른 영상에서 얻은 팁인데 생 나는 거의 지옥에서 온신부 같아 베일만 쓰고 머리는 삼각이었 아, 아, 사랑하는 민경이와 올래픽공원을꺼는다싸우고 <웃음> <게. 웃음> 우리가 언제 싸웠어? <웃음> 싸운 적이 없거든 나의 포즈가 이상하다며 구박하는 민경이를 향해 <웃음> <또> 사랑한다고 <했지. 웃음> 내가 오빠한테 포즈가 이상하다고했어 지금은 홈 매일 아, 한시간마다 아, 이렇게 뽀뽀를 하는 모습 사람들을 알란지 <웃음> 일 내가 구박한다고 아플들을 달지만 아플들 누가 달아 내가 들어 카메라 스 캐릭터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 <웃음> 우리 어디서 왔지? 우리 저기서 왔지? 오 어, <웃음> 어, 저기, 저기 하얀 색스서왔 <웃음> 웨딩 촬영하는 영상을 찍지 못했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리이다 무리, 그 사진은 몇 장? 이걸 4시간 동안 한다는 거잖아 너 지금 1시간 반 했는데 아, 근데 그래도 남이 찍어주고 진짜 힘들 어그 같아 자리 다 깔아주는데 못할 게뭐 있어? 우리 둘이서 밖에 안 했는데 여기도 이쁘다 오빠 이거 봐 그치? 응 음. 예쁘네. 나는 요거만입고있으니까이상하다 이거 있고있는데거있 이거 갑자 이거 이거 있군. 이거 있군. 이거 있군. 이거 있군. 이거 있군. 거 있군. 이거 있군. 이거 있군. 이거 있군. 있어이있 너무 예쁘다차타는신 아, 응. 우리 차 요거 아니야? 지옥의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찾아 응. <웃음> <웃음>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아 끝났다 그래야 끝났다